안녕하세요 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요 꼭 직면하는 다툼이 있죠 내 남자친구가요 내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분명히 화가 나거든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요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연애를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점이 모호해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상대방이 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요. 우리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통해서 기분 좋아질 때가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그 특정한 어떤 때에는요. 그 거짓말 자체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순간에는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내 상대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계속 넘어가 주게 되면 내가 호구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이미 어떤 거짓말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남자친구가요. 네, 여자친구가 요 바람을 핀걸 거짓말로 했다가 걸렸다면요. 안 피고 있다라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나요? 분명히 확실히 나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의 거짓말을 했을 때는요. 우린 상대하고 충돌할 일이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자주 직면하게 되는 충돌의 순간의 거짓말은 어떤 걸까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요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거나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해주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때 마치 그런 거짓말을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요. 이미 내 상대방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런데도요. 거짓말을 했다면요. 이건 정말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내 기준이 명확하시다면요. 끝내시면 될텐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잘 끝내지지가 또 않으시는 걸까요?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요. 다투고 싸울 필요 없이 나 혼자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서 뒤를 안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나는요. 사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렇게 거짓말했던 상대를 비난하면서도요. 뭔가를 상대방이 해오기를 또 바라고 있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 말들을 나는 내심 기대하고 있나봐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요. 내 상대방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와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근데 이때부터요. 내 마음속엔 요또 다른 불만이 몰려와요. 늘 이렇게 말로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주면요. 내가 호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거짓말을 하고 매번 잘못했다고 하고요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대요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갈 수가 없을 것같대요 그게 내마음속에 의문이거든요 그럼에도요 역시 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을 내팽개치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요 또그 사람에게 내 감정들을 퍼붓고요. 그래서 결국 내 상대방이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나를 밀어내려고 할때 그제서야 나는요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잘라내는 게 맞지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내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합리화를 한 순간에는요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분명 덜 아프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합류화를 해서 이 사람을 밀어낸 것 같은데도요. 내 마음이 계속 찜찜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진짜로 상대방에게 거짓말 때문에 문제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빌미로 내 감정을 상대에게 토로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내가 기존점을 못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좀 춥다고 했더니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외투를 벗어주네요 그래서 여자인 나는요. 너는 안 추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요. 음안 추워? 라고 대답을 하네요. 내 네, 남자친구는요. 정말 안 추울까요? 추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 춥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싫다고 했지라고 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때 나는 요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사람 거짓말을 했는데도 내 기분은 분명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좋게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자인 나는 요 남자친구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요즘 하는 행동들이 내마음에영 들지 않아서요.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사실 나는 좀 삐졌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거짓말로요. 나 사실 이번 주말에 부모님하고 약속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못 만날 것 같아. 어쩌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요 뭔가 낌새를 챘는지 혹시 뭐 서운한 거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나는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나는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사실 나는 집에 아무 일도 없었고요. 집안 식구들과의 스케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찌어찌해서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 너왜 거짓말했냐고 나한테 비난을 하네요. 왜 나를 속이고 친구들하고 술 마셨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는요.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은 네가 나한테 좀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서운해졌는데 너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 혼자 좀 기분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내 남자친구가 요 어찌됐든 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기분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넌 결국에 술 마시려고 나한테 핑계대고 거짓말한 거지 나란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거 아닌데 왜 지금 그런 것을 나한테 덤탱이 씌우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혹시 좀 억울하신가요? 근데 나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좋게 참아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공격당하니까 억울하다고요 근데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나는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길 기대하고 계셨나요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오해를 했었네 미안해 이런 말을 혹시 기대하셨나요? 근데 내 남자 친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건 다네 핑계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가요? 너 지금 그 말을 나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시던가요? 그리고 또 결국 넌 우리 사이에 신뢰를 깬 거라고 시간을 좀 갖자라고 말하시던가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럼 지금 여자인 내가 했던 이 거짓말은요 내 남자 친구가 그렇게까지 화낼 그럴 거짓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친구는요. 결국 자기의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한테 어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걸 거고요. 계속 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어필은 하고 싶은데 어떤 명분을 찾아야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명분이 생겨서 그걸로 자기의 감정을 나한테 드러내고 있는 중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인 나도요. 정말 거짓말 때문에 이 남자와의 감정을 끝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지 않을 때 계속 그 거짓말을 방패막이 삼아서 내 남자에게 내 감정을 마구 퍼붓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몸이 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날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나한테 걸렸어요. 거짓말을 했네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만남을 오늘은 피하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어쨌든 거짓말을 하기는 했네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 요내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빠할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 걸릴 생각, 문제를 만들지 않을 생각 조심스럽게 잘 넘어가 보려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했던 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아낸 거죠.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알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결국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거짓말이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이든.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몫이겠죠. 그런데 앞전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그런 거짓말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명백하게 나쁜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잘라내고 뒤돌아보지 않고 갈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상대도요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면요 내가 화내지 않아도요 알아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비위를 맞춰올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절반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절반은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한 그런 합리화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요 이미 명백히 거짓말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거짓말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기분 좋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더 요구하고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나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내 기분이 나쁠 때는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요. 거짓말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추운데요. 춥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무겁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내가 해준 음식이요 정말 맛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거짓말해주는 그 모습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 상대는 나를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요 내 상대를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이냐 이 거짓말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는요 내가 기분 좋을 땐 한없이 참아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무한정 상대를 괴롭히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기준을 내가 내 마음에서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 상대방이나 나나 우리 서로가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